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차정인 작가의 실 한가닥 그림책을 여러분이 직접 완성할 거예요 키트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책 한권 실 한가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 검은색 실을 책 중앙에 구멍으로 넣어 주세요 실이 풀리지 않게 손으로 잡고 책 표지를 펼쳐서 엎어놓은 뒤에 매듭을 두번 지어주세요 매듭은 화면에 보이는 것만큼 여유있게 지어줘야 책이 잘 펼쳐져요 이제 책을 펼쳐보세요 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고 있어요 강아지가 산책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직접 그려볼까요? 실한 가닥은 세상이 모두 이어져 있다는 작가의 생각에서 만들어졌어요 실로 연결되는 관계를 자유롭게 상상하며 책을 완성해 보세요 책을 완성했다면 작가 이름 뒤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 주세요. 여러분이 멋진 그림책의 작가가 되었어요.